안녕하세요 주식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 시장이 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도 역시 어, 전지 2차전지 관련 주들이 뭐 거의 다 시장의 어, 흐름을 다 이끌고 있는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오늘 그 장의 어, 특징을 보시면 먼저 2차전지 전고체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전고체 주들이 거의 다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mlcc 요 아, 놈도 이 2차전지 관련 주죠 어,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이 그동안 이제 반도체 쪽이 나락으로 가면서 이 mlcc 도 같이 나락으로 갔지만 앞으로 이 전기차의 이 수요가 이제 또 증가할 거라는 전장 부품 관련해서 이 세라믹 콘덴서의이 고부가 가치 사업이죠 이, 이 칩이 자체가 상당히 작지만 고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기대를 받으면서 mlcc 관련주도 어, 이 전기차 관련해서 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요놈은이제수화기 여기 껴있죠 이 전고체 관련주가 다 끌어올리면서 얘도 마찬가지 상승률은 높았지만 실제 내용을 까면 이제 2차 전지 전고체 관련주죠 이수, 리튬 2차 전지 필수 소재죠 리튬이 그리고 온실가스 얘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HN이 온실가스주기 때문에 이 결국은 이제 2차전지주가 다 끌어올린거죠 그리고 2차전지 장비 마찬가지 뭐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어이 전기차 중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는 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는 어 상당히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어 동국이부터 삼진이 해가지고 총뭐 12개 종목이 있습니다 LG엔솔까지 어 그리고 어, 이 전기차에, 이 테슬라가 지금 원통형을 쓰고 있었지만, BMW 25전부터 원통형 전기차 출시를 발표했고, GM, 포드, 리비안, 루시드, 볼보, 랜드로버, 거의가 다 이제 원통형 배터리 중심으로 실차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요 아, 놈이 이제 그 전고체는 아직까지 상용화의 시기가 걸리기 때문에, 바로 이제 25년부터 또 수요가 폭증할 수 있는 원통형 배터리 요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4680요 지름이죠 여기 지름이 46mm 높이가 80인 것을 이제 4680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지금은 이제 2170인데 이 4680이 이 2170에 비해서 이제 다섯 배 높은 어, 밀도,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고, 출력도 높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도 약 16% 정도 더 길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삼성 SDI를 보시면 매출 이 19년도에 10조 규모에서 20조 규모까지 어, 2배가량 이제 성장을 했죠. 영업이익은 어, 4600억에서 이제 1조까지 한 4배 이상 어, 이런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 원통형 배터리 간단하게 한번 조립 공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극과 양극 사이에 이제 분리막을 넣어서 이렇게 롤로 이렇게 감는 거죠. 그래서 어요이요요 통을 그다음에 이 음극에 어 구리를 넣고 양극에 이제 알루미늄 탭을 붙입니다. 그리고 어, 탭 위에 이제 요런 갈고리 모양의 어요요 뚜껑을 씌워 가지고 이제 용접을 한 후에 전해질 주입. 어, 그러면 이제 어, 조립이 완료가 되는 이런 공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이제 부품들이죠 어, 그 통부터 해 가지고 이런 깡통 또탭뭐 어, 요런 어, 그런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전기차 배터리 타입별 특징을 보시면 먼저 파우치 원통형 각형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 SDI SDI 가 원통형 각형 요두개 sk 이노베이션 아, lg 에너지 솔루션이 파우치 원통형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통형이 이제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죠 어, 그리고 하지만 이제 테슬라가 어, 작년까지만 해도 1위였던 이 테슬라가 이제 byd 에게 1위 자리를 내주게 되면서 어 지금 뭐 상당히 byd 와 이제 경쟁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용 원통형 배터리 시장의 전망을 보시면 뭐 이렇게 해마다 어 1100만 셀씩 이런 급증하는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원통형 시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할 거라는 기대가 반영되면서 오늘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부가 2차 전지 전기차 산업 규제 하나를 발표하면서 정부 정책 수혜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한 원통형 배터리주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FW, 3진 L&D 다 실적으로는 이제 적자지만 상승률을 보시면 뭐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고 시가총액을 보시면 뭐 여기에 있는 종목 중에 이제 가장 낮은 어, AFW, 3진이가 상승률이 1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PBR은 3.48배 그리고 어, 이 관련주는 시가총액이 낮은 쪽에서 이제 높은 순으로 정리했을 때 LG 엔솔이 126조입니다 상승률이 뭐 아주 미비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 아무래도 오늘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이 변화는 좀 작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놈이 상대적으로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이 적은 자금으로도 이런 요 정도 시총은 이제 금방 가뿐하게 이렇게 밀어 올릴 수가 있죠. 요 126조를 밀어 올리려면 이게 상당한 자금이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런 규모의 또 천억 원대 규모 또 실적이 좀 나와지는 종목 보시면 상신이가 주도주입니다. 여기서 금양이 대장주 또 삼성 SDI가 이제 주도주죠. 거의. 어, 그러면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이제 상당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실적은 어, tcc가 13 어, 상신이가 퍼는 이제 급등을 하면서 어, 연속 급등하면서 14배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10배가 안 되는 수준이었죠. 어, 근데 지금은 이제 14배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고 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어, 시가총액이 낮으면서 또 부채가 낮은 종목들, 아,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인다는 거를, 어, 이 원통형 배터리주를 통해서 좀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어, 내용과 어,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AFW입니다. 여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찰 용접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음극 마찰 용접 단자를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SDI 관련주입니다. 적자를 좀 지속하고 있었지만 오늘 상승률로는 이제 상당히 이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금 뭐 보시면 이제 수요가 감소했다는 이런 이유가 있었죠. 앞으로 이제 뭐 기대로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삼진 LND 얘는 이제 가스켓을 뚜껑 쪽에 들어가는 이제 가스켓을 공급하고 있는 삼진 LND에도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뭐 상승하다가 약간 이제 윗꼬리를 좀 달았죠. 나인테크 얘도 어 지금 LG 엔솔에 부품을 어 이제 납품하고 있습니다. 세아메카닉 테이펙스 테이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마감용 동국산업 얘는 이제 니켈 동공 강판에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이제 완공 예정이고 또이 니켈 동공 강판이 세계적으로 이제 다섯 개 정도 불가합니다. 이 생산 이, 이 업체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좀 많이 될것될 것으로 기대되는 게 이제 동, 동국 산업입니다. 상당히 이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떠한 성과가 나올지 어,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상신 EDP. 어, 실적으로 보시면 얘가 이제 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죠. 이 매출인 2900억으로 지금 47% 또 영업이 66% 증가, 순익 8% 증가. 어, 8 증가. 어 원형 요 뚜껑 요 보시면 요 캔입니다. 요 껍데기하고 어, 위에 있는 캡을 생산하는 기업이 이 상시 EDP입니다. 어, 연일 뭐 지금 전 고점 부분 돌파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뭐 높게 지금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뭐어 계속 실리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TCC 삼성 SDI에 공급하고 있죠 배터리 캔 얘도 지금 전 고점 부근에서 어 윗꼬리를 달면서 어좀 이제 어 어느 정도 어 여기를 선을 넘기 위해서는 어 더큰 거래량이 한번 터지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어 약간 더 조정 받을 수도 있어 보이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신흥 SEC, 전류 차단 장치 관련된 종목입니다. 동원 시스템, 얘도 캔 제조사를 얘가 인수를 했죠. 오늘 뭐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금양, 얘는 뭐, 원체 높은 상승률을 했기 때문에. 삼성 SDI, 오늘 뭐 GM과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 관련해서 오늘 전 고점이죠 75만원도 돌파를 하는 이런 큰 폭의 또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흐름으로 갈지 75만원 선을 잘 이제 버티면서 상승세를 갈지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LG엔솔 뭐 상대적으로 뭐 오늘 상승률로는 뭐 저조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테슬라의 2170 원통형 배터리를 지금 납품 중에 있습니다. 아, 오늘 장 특징을 보시면 어 아까 얘기했듯이 소형주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좋습니다. 무거운 종목 LG엔솔 마찬가지죠. 126조 수익률은 좀 낮은 수익률을 보였고 실적주가 상대적으로 지금 양호한 어, 흐름을 좀 보이죠. 상신이 부터 동국, TCC까지. 그리고 부채 비율이 낮, 낮으면서 또시총이 낮았던 AF, 또 독점 공급사죠 AF. 그래서 AF가 어, 상대적으로 좀시총도 낮고 또이 어, 상승률도 좀 좋았죠. 어, 그래서 오늘은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